아이폰 XS 쓰다가 아이폰 12로 갈아탔어요 안에 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아이폰이 도착해가지고 언박싱을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증발됐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가 엄청 많은데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오고 제 추측으로는 카메라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언박싱을 한것 같아요 아이폰 있고 설명서 있고 C타입 라이트닝 케이블 요거 하나만 달랑 들어있었고, 이어폰도 없고, 어댑터도 없고, 이렇게만 들어있었고요. 원래는 미니를 사려고 했는데, 못 참고 통신사를 끼고 갈아탔습니다. 신청하자마자 당일 날 바로 발송을 해주셔서, 그 다음날 바로 받아봤어요. 케이스도 방금 도착해가지고, 케이스라도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색깔인지 적혀있는데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앞뒤로 보호해주는 케이스 뭐 필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내 손이 달달 떨리네요. 옆면이 진짜 예전에 쓰던 아이폰5 느낌이 딱 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비춰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잡아가지고 새 아이폰에다가 전에 쓰던 아이폰을 갖다 놓으테니까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더라고요. 200기가 정도 되는 제 파일들, 데이터를 다 옮겼고요. 제가 보던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싹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으로 그냥 진짜 싹다 옮겨져가지고 어플도 로그인도 다된 상태로 옮겨져가지고 아, 너무 신기했는데 요새 제가 그 알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또 범죄의 악용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편리했는데 조금 아, 좀 찜찜했어요. 워낙 영상을 많이 찍다보니까 200기가는 그냥 넘어가지고 용량은 진짜 고민도 안하고 바로 256으로 골랐고요. 자급제라고 하는 그 공기계를 꼭 사고 싶었는데 자급제는 다 품절이고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신사에 도 호갱이 되었습니다. 오지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을 했고요. 오지가 한 1분인가 한 2분 정도 딱 잡히다가 그 뒤로는 또 바로 포즈로 바뀌더라고요. 무지가 이렇게 한 번씩 잡히더라고요. 폰으로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카메라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카메라 화질은 당연히 좋아졌고 그동안 쓰던 아이폰과 뭔가 묘하게 좀 달랐어요. 셀카를 찍을 때 화각이 진짜 넓어져가지고 전에는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으면 얼굴이 진짜 화면에 꽉 찼는데 이 손을 엄청 뻗, 뻗어가지고 찍는 것처럼 화각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썸무 그린 컬러랑 이 컬러랑 굉장히 좀 조화롭지 못하네요. 전에 쓰던 아이폰 XS 케이스거든요. 크기가 한이 정도로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길어졌어요.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많이 쌀랑해져서 샤넬 가브리엘을 뿌려줄게요. 이게 제가 가진 향수 중에 제일 도한 향수여가지고 좋아합니다. 가을, 겨울에 탁 뿌리기 좋더라고요. W컨셉에서 구입한 크로우 미트에다가 허벌핏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고요. 회색깔로 그레이톤으로 깔을 묻혔습니다. 올겨울 첫 내복을 계시는데, <웃음> 내복 입고 입으니까 까슬까슬한 게 이제 안 느껴져가지고 훨씬 낫네요. 제가 봤을 때 소재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피부가 아플 정도로 까슬해가지고, 소재는 잘 모르겠지만, 핏이나 느낌은 <웃음> 마음에 들어요. 저의 최애 백, 보테가 벨타 벨트 백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쿠셔 하나 챙겨볼까? 썸네일 값? 썸네일 값? 사실이 진짜 깨끗해졌고 상명하고 디자인도 좋았지 그 아이폰 느낌이지 않나? 받으면 보관하고 이런게 하실 수없요 네, 네. 진짜 그런식 돈이 진짜 그런 그래? <목소리도> 사소한 촌 자동문이 닫히지만 지금 아무 다들 지버리고 근데 그때 신청하이는어은 어린 이절에 정체에서 배를 서 마법께서 늘 취약해서 생겨버다당연히약는 수업료? 그럼... 잠꺼 오 신창원은 좋은 We're d o n t e r e 들은 <놀람> 우리 <놀람> <놀람> 좋아 사장 시작했어. 요 만들고 어아니남일 제가 이제 송기 어머니와 순수님. 다카페에 오늘 계속 맞지 그렇게 나오는 시원차를 파는 당신까지. 엎드려! 엎드려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요! 도미 맛있어? 오랜만에 감바스를 먹으려 했는데 새우가 없어가지고 아쉬운대로 바지락을 넣어서 <웃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미친 듯이 매운 게 땡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풀기 때문에 틈새 볶음면을 두개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삶아놓은 게 있어서 계란 두 개도 올려줬어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노랭이 울자인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의 울자인데 크기 차이가 한이 정도 나더라고요. 의자가좀 높아가지고 앉았을 때좀 불편한 게 지금 8시 반이라서 아직 칼럼에 1시간 반이 남았어요. 본방을 <웃음> 사소하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할인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몇개좀 쟁였어요. 포장이 되게 독특해요. 원래는 구달을 썼는데 구달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가지고 당분간은 이 팩에 정착하려고 해요 미국 좀하는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 마우트한 사람이 없었어. 아, 너무 맛있다. 이번에 구입한 전신 거울이 이렇게 생긴 거울입니다. 화장품이랑 드라이기, 고데기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이렇게 쳐박아두는 편입니다. 서장선으로 만들어진 내성을 거쳐가면 수치들 자체는 문제가 없지, 근데 검증한테 왜나 아니다. 반했나 솔루미 <웃음> 들어올 수 있어 할수 있어 솔루미 더 밀어봐 콕콕. 일로와 목격자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이 친구 세트는 매종드 룸룸 제품입니다. 저 여기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카페트도 매종드 룸룸 거고 이불도 매종드 룸룸 거예요. 우리 가 스토리에서 주문한 크로아상 생지가 도착했어요. 요거두 개씩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다시 얼려주려고요. 저는 미니 사이즈를 사고 싶은데 제가 살 때마다 미니 사이즈가 품절이더라고요. 미니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큰 걸로 주문했어요. sei q u i t e disso t u d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신 족이그 범행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면서옷 소선 좀 맡기려고요. 이거는 프레클에서 산 체크바지인데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단 정도 잘라내려고요. 허리 버클이 터져가지고 야매로 제가 꿰맸는데도 계속 버클이 터져가지고 소선집에 이번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매베에서 재작년에 산 뒤트임이 있는 모치만데 트임이 찢어졌어요. 안감이 더 보여가지고 한이 정도 박을려고요 기다려 기다려 술은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옳지 기다려 안돼 두수룸 꾹꾹 저의 마켓컬리 최애 식빵 호팡도 식빵 다시 샀어요 그리고 1,2커피 캡슐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디카페인으로 다시 사봤어요 트라잉글 감자칼 사봤습니다 냉동새우도 샀고요 땡초가 천원도 안 하길래 어, 하면서 같이 샀어요